속보입니다. 오늘 2월 23일 오전 현지시간 8시 37분 39초에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 인근 타지키스탄에서 규모 7.2 진원의 깊이는 10km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한 타지키스탄은 신장위구르 자치구 인근 지역이라 우려가 큰데요. 최근 중국군이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핵실험을 준비하는 징후가 포착됐었습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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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미사일 지하 경납고를 110곳을 건설 중입니다. 동부 하미시에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 동부 하미시 핵무기 경납시설 건물은 이슬람교도 소수민족 위구르족 등의 재교육시설이 있는 장소라고 알려진 하미시에서약 100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1년 3월부터 건설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중국군이 중국 북서부 간수성 사마 지대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용지하 발사시설로 추정되는 119개 건물을 건설하고 있는데 이곳 간수성은 제가 그동안 지진 방송에서 몇년 동안 한결같이 주장해 온 중국 최대의 지진 위험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또한 신장위구르 자치구동부 하미실의 핵무기 경납시설은 최근 탈레반과 연계된 등이슬람 원리주의 군벌들에 의하여 이 핵무기 경납구가 점거되거 나약탈될 경우 핵무기가 유출될 수 있는 위험 요소도 항시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핵시설에 군발 지진까지 발생하면서 탈레반과 지진이라는 두 가지 위협 요소에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경납고는 상업용 위성사진으로 확인됐으며고 해상도 사진은 위성사진 업체 플래닛랩스가 제공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이 약 200기의 핵탄두를 비축했으며 이를 향후 이배로 늘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장 위구르 자치구 지역에 건설되는 핵무기 격납고 기지들은 대부분 사거리가 긴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